안녕하세요. 예리입니다 오늘은 로코 사진을 보면서 비니를 어떻게 스타일링했는지 보면서 짤막하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끼기 로코 하면 뭐 생각나세요? 저는 좀 비니가 생각나거든요. 그 뭐지? 화사랑 아그 뭐지? 제목이 주지마? 비니 쓰고 나왔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게 사고 싶어서 진짜 폭풍 서치를 했는데 아 그게 품절된 거예요. 브라운 피넛 제품이었거든요. 2만 원대 가격도 엄청 괜찮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또 로꼬랑 또 이제 커플 아이템을 갖고 싶은 마음에 어 이거 제 입고 되나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입고 이정이 없습니다. 막 이렇게 답장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마음이 있어요. 아무튼 이 노란색 비니 너무 귀여운데 근데 로꼬는 노란색 비니뿐만이 아니라 되게 형형색 색깔의 비니들을 정말 입고 다니더라고요 첫 번째 착장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착장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룩첫 번째 착장은 핑크색 비니에다가 한 건데 핑크색 비니에다 트렌치코트를 더했어요 되게 뭐랄까 톤온톤 따뜻한 느낌이 들고 뭔가 봄, 가을 웜톤스러운 그런, 그런 룩인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 걸 보면 그 다음은 네이비색 비니를 활용한 건데 네이비색 비니에다가 네온 네온 맨투맨을 입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또 검정색으로 차분하게 눌러줬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같아 그리고 세 번째도 네이비색 이제 비니인데 네이비색 비니에 트렌치코트를 더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은 살짝 심심할 수 있었을 룩이었을 것 같은데 핑크색 셔츠로 포인트를 줬죠 그리고 신발도 되게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입으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을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그런 걸하 이렇게 입은 거예요. 로코가 되게 이런 컬러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, 그런 걸잘 소화하고 또 즐기는 것 같아요. 이거 보면 노란색, 초록색, 흰색 아무튼 엄청난 셔츠랑 핑크색 모자를, 베레모 모자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죠? 근데 이렇게만 이렇게 튀는 걸 입으면 살짝 눌러주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수트라고 해야 되나? 이제 그레이 색깔의 수트를 입었는데 아, 되게 잘 어울리죠. 근데 솔직히 이거 로고 아니면 잘 소화하기 힘든 것 같아. 이렇게 막 자기 튀는 아이템이 있으면 오히려 더 튀는 아이템을 더해서 둘다 둘다 엄청 튀게끔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이것도 엄청 튀는데 밀리터리 룩도 아니고 이거를 무슨 패턴 아우터라고 해야 되나? 그거에다가 노란색 베레모를 썼는데 둘다 진짜 뭐랄까 축제 룩일 것 같아요. 행사, 행사룩. 이렇게 놓고 스타일링법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 Watchin' cases, why they faces look so E-M-O Watch, I hate t a